발스는좋겠 어떻 어떻겠냐 사실 이전에 성도 안 깼다 아 진짜? 조용히 해바마발 바바 은 그냥 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어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어? 튀겨볼까, 못 깬지, 이거. 발전소 세개 아, 돌리는 거, 그거 안묶여더라 이렇게 깨다 보니까. 어. 난 근데 그거 깼어. 갖고 어딨 떨어지 마난 민성이를 떨궈줄게. 아, E를 눌러서 쏘고 싶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무력으로 잡아서 떨구자. 아까 그시중좀 아, 너무 심했다. 우리 집 고양이는 길고양이, 네? 와, 와, 와, 진짜 길고양이다. 노란 거 어, 아따, 잡았다. 야야, 어. 덕구나좀 도와줘. 떨어지면 온다. 근데 저, 저거 어디먹 뭐하고 있는데 근데 보였다 저거 뭐하고 있노? 저거 보러 가자 아니 아, 들어가자한번 아니 내려지러 가고 있구만 죽으러 가자 아, 닫다리 쩐다, 닫다리 아, 뱃살, 뱃살 안되겠다, 아. 이렇게 된 이상 없는데 저기 있네 도금뭐 하세요 뭐 어? 발전기 작공 저거 작동시킨 다음에 철근 끼워가지고 뭐이게만 들었어 뭐 하는데 만들었을... 뭐 이거 열고 됐다 왔다. 도와 도와 야, 여기서 이거 한 번에 못 가나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도거 잘못된 됐다. 거 잡았다 아 아니다 <웃음> 명해서 안되겠다. 자, 놓아봐, 놓아봐. 독, 구 나, 나, 나 잡았는데? 독구야, 나, 나, 잡아봐. 독구 한손으벽 잡... 잡아. 오케이, 오케이. 저 <웃음> 잡아, 저 <도> 잡아. 우리 때. <웃음> 사람 잡았다. 어, 어, 이러면 그냥 나 혼자 올라가면 되는데. 야, 야, 저거 잡아. 아니다, 그냥 떨어져. 올라갔다. 잡아. 사실 떨어져, 떨어지는 게 이득이다. <웃음> 아 엘리슈 엘리슈 엘리슈 아마크에서 대나무숲 빨리하고 싶다 갑자기 야 그거 때문에 렉 걸려가지고 나중에 배거다안 된다 동안 이거 바로 가로 거기 갈수 있네 바로 갈수 있네 엔딩 거기로 이거 아니 아, 위 같은, 아이. 나 그럼 바, 바로 그냥 엔딩 보러 간대. 데나 엔딩 안갈 거다. 여기 갈 거다. 나 저, 도둑, 도둑, 도둑이라는 도중 가지기로갈 거다. d e 응. 깨줄까? 나깰줄 아는데 뭐저기 어떻게 하면 깨는거 어. 아 잠깐만 내려와봐 나 지금 올라갈라 한다 어, 근데 올라가는게 잘 안된다 아에 붙었어 뭐왜 안되지? 어, 어디, 가 없는 거는지. 얘들아, 미안해. 내가, 내가 엔딩 쪽, 엔딩 쪽으로 전화가 하고 있어. 아, 야, 야, 그게 하지 마라. 아다 나. 오프레임 하실 분. 나 지금 잘못 어졌다나안 까, 없다, 오프레임 다시 만들려. 그럼 깔아라. 스팀으로 다시 만들어라, 그래 어,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다. 어제 이거 워프레임 계정, 계정 따로 만든거 아니냐? 아니 워프레임 자체는 게임은 똑같다 워프레임 음. 무료, 무료 아니 모르는데 니네집 같이 똥컴도 잘하면 돌아간다 어 나도 이전에는 엄청 안 좋은 똑같은 컴퓨터였지만 워프레임 하단 잘 돌아간다 너 어디 있어? 아까인데 화이팅. 조금 올라간다. 오. 화이팅. 안 <웃음> 왜, 누가 이 컨테이너 고장냈냐? 빨리 켜, 씨발! 옆에 끼는거 있다. 아이씨, 슥. 왜 끄냐, 아, 그거를. 왜쳤 끄냐고, 이씨. 다시 켜, 러 컨테이너에서 반대편을, 낭떨어지쪽 보면 동상 하나 있지. 동상? 어. 저 위에 있는 거 내가 떨궈볼게 간다 기다려봐 어? 저장됐다 간다 덕구 호우. 어 안돼 실패다 망했네 떨어지면 안되는안 떨어진다 절대 떨어지면 다시 넘어가야 된지 누가 상자 위치 또족각게막떠났냐 빨리 껴야 일단 일단 우고 생각해 아 이쪽이다 옳지 떨군다 아이고 자꾸 왜못껴 그거 이런 <웃음> 색깔 간다 으아 깨졌나 어 깨졌다 어 수. 도둑이다 덕분지저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이 저거 잡아 거이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나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잡 합성시키면 또 깨진다. 그렇군. 다시 넣어야, 입구 넣어. 간색 하나 내가넣을게 아, 그거 석탄 10개 운반하기 미션도 있다. 아, 그, 아, 맞지. 석탄, 그래, 그있는거 아닌, 아닌가 싶더라. 어. 야, 왜 파란색 꽃이야 어, 석탄이 뭐 된다. 운전 되게 빠뜨려라, 그거. 됐다. 운전하겠지. 야, 시시한데, 이거 하나 합선만 시켜도 되나? 어, 잠깐만. 어디? 검유기. 일단 시킬 수 있음? 어, 있음. 아, 여러분, 엘리시움을 합시다. 그치, 엘리시움 야 야, 그거 안 된다고, 한 명. 안 되면 되게 하라. 컴퓨터 타야 된다, 그러면. 엘리시움 밀구나. 저, 둘 중에 인정. 아, 치워, 임마. 치워. 합선시켜보자. 됐다, 합선시켰다. 아, 됐다. 아. <웃음> 이거, 이거 죽으면 될 것. 죽으면 야 니도 깨졌나? 음, 음. 어 깨졌다 합순시켰다 넘어가자 앞으로 동거리 뛰기 뛰어 봐봐 운전 중독자 깨야 된다 나 운전 중독자? 그거 뭔데? 그거 주계차 아닌가? 아니 그 그러니까 자동차 1km 이동시키면 깨진다 자동차? 아 자동차? 자동차가 있나? 그건 나중에 니 알아서 해리 이거, 이거는 뭐지? 자동차가 있으면데 이겨질까요라는 그거 조종가지 있는데 그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웃음> 뭐야 동굽은? 이거 빨간 거 계속 당기면 된다 이거 어 빨리 당기세면 됐다. 됐다 지게차 이거 너무 싫었는데? 지게차 먼저 내가 하고 내가 해볼게 아이 쉽다 이거 그코좀 내가 할거 내가 할게, 내가 야 내가 할 거야 어, 내가 할, 할 거다. 니가 어, 하셈 니가 하셈. 난 그럼 타기만 할래. 야, 나 그럼 더 코드 뽑아 놓는데? 코드 뽑아 놓는데 일단. 핸들 핸들 핸들. 핸들 만저 핸들 만더 핸들 대야 돌릴 까 어. 자자아나 핸들 아니 나 핸들 조르는 게 재밌지 몰래 아프 아프 아프. 언제 주 명서 하는 거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핸들좀이주아 앞으로 앞으로 계속 계속 앞으로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웃음> 아, 아, 안 가진다 뭐 한테, 막혔다 핸드폰 저거 핸드폰. 아, 잠깐만 야 이거 핸들 이상하게 아 저기 앞에 뭐 막혀있거든 이 뒤로 가서 가자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거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리면 돼 됐다. 난 들어간다. 봐봐, <웃음> 요 동상 위에 들고 있던 거. 이거 내가 내려놨다. 여기 이거, 이거. 어, 맞냐? 이거 두 개네. 그래서. 원래 여기서 튀겨질까요? 깨는 건데, 어. 일부러 안 깼다. 어, 어 그럼 돼네. 가자. 이제 버려졌어. 어지 여기? 아, 이거, 이거구나. 야, 이거 밟아. 덥구 이거 밟아. 그 그냥, 그냥 바로 갈 거임? 어. 바로 가기못 뭐 깨는 거 없다. 가자, 가자, 가자. 하나, 편법 써가지고 못 깨게 됐다. 하나 있었긴 한데. 올려 음. 저거, 문 옆에. 들어간다. 줄, 줄 저거 내가 잡을까? 줄 잡으면 됨? 줄 잡는데, 그러면? 아, 줄잡으박스에다잠아 덮고 어디가? 뷰 음. 하나 잡먹고있단빨간깐만 잡으면 되겠죠? 야, 한 번, 한 바퀴 돌아서 올게. 어허, 자세, 자세를 잘못 떠났네. 아내 내려야 된데 까먹고 안 내렸다 아내 내 왼손 어딨어 왼손 나의 왼손이 있어요 왜요 냈다 올려 아 잠깐 못 잡았네 와데 네. 그, 아야 아, 거절... 이거 뭉개져가지고 틈에 걸려가지고 내뭐 어. 덥고 어디갔는데 어머 꼼꼼다 나는거뭐쉬우니까 어디 아, 서기 아, 아, 뭐, 어, 디거아저기 저거, 저거, 다시. 아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서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이 저거, 거 저거, 저이 저거, 거거어 몇벤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꼽아 덕구 어디 있냐? 어나 문에 끼웠다 한 번? 왜이렇지 어디 있는 거야? 그니까 덕구 안보임 기다려봐 우리, 우리가 이거 빨리, 빨리 깨줄게 이거 일단 네좀 내가, 내가 파란색 할게. 나 이상한데 꼈다. 니들끼리 해라. <웃음> 어딘가야 대체. 어디 있길래. 그니까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니안 보여가지고 뭐 엉클라도 떴다고. 뭐 공장 없다 이거. 빨간색깐 끼우면 열대? 구상, 구아 여기 있어? 어, 됐다. 저... 동상 다음 스테이지 있다. 안녕? <웃음> 어디? 아, 뭐... 나 여기 있어. 아, 여기 있다고. <웃음> 뭐야 <웃음> 이게 잘 봐줘x2 어. 살렸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뭘뭘하면로 끼는 건데 <웃음> 나한번더 끼워본 적 없는데 어, 합성시켜볼래? 끼워질까요? 깨줄까? 어...빠질 것 같은데 여기 어난 해줄게 아 근데 전선만 안 모자라면 깰수 있다 나 이거 문 닫히잖아 아닌가? 어 전선, 전선을 어. 구하지 못해서 못 깬다. 말할게. 그냥 내가, 내가, 내가 뼈어 주으면 되는데. 어? 잠깐만 이게 있었네. 그럼 바로 일로 가면 되는데. 음, 뭐야, 하나 더 아, 나갔는데. 근데 이 키에 총이 없으니까 뭔가 좀그 밋밋하다. 갑자기 뭔가 그, 아까 그걸 느껴버려가지고. 이가 자, 이상한 짓할 때마다 쏴봐야 해야 되는데. <웃음> 나 저거 운전할래 어, 저, 저, 나, 나 그럼 먼저, 먼저 가야는데 저쪽에 석원이 아, 여기, 여기, 여기 석탄 하나만 넣어줘 어디야? 석탄 배달하는 나... 거더라 여기 저, 저 이쪽에 볼까요 충원 저 석탄 좀 넣어줘라 여기 이쪽에 여기 넣으면 되겠다 넣, 넣는 거 있긴 한데 여기. 주요 섬이 어디지? 어디? 주요 섬. 주요 섬? 저거 아니야 저거? 저 위에. 어, 저기다. 석탑 10개 배달. 일단 어, 실어봐. 됐다, 겠다 그것 좀 내려가지고 뒤에. 그럴까? 이 최대한 음. 내린 건데. 아, 근데 그 떨어질걸? 올려야되나? 반대로? 아까 그러니까 이거 들고 점프하면 되는데 아 그래? 아 니가 올려서 안됐네 됐다 올려봐봐 올리면 돼아 이거 다 싣고 다 싣고 올리 튀겨줄까요겠나 아. 그거, 전선이 모자라서 모르겠더라. 뭐, 뭐 원래 좀, 어, 제일 어려운 건데, 여기서. 안 가지는. 덕후 불안해, 들어가면 안 돼. 아이용 야, 야, 야, 형, 덕후 구워지는데? 어? 덕후 구워지는데? 야, 니가 안 돼. 덕후. 덕후, 이 안에 계속 가, 계 줄래? 죽여봐, 죽여봐. 혹시 이거 안에 들어가는 것도 관련 업적 있나? 아니, 아니, 없어. 이거 그냥 정명 정면 이 제일 빠르다. 우리 덕보다는 아 저기 차 간다 안돼 이거 참고로 뛰어가면 띄워, 더 빨리 간다 안돼 야차 떨어진다 거구나. 어 잠만 야 어디가 차, 차아 근데 차한대더 있다 아한대더 있는데 여기 운전이 힘들다 이에 있는 아, 그... 석탄 그냥 손으로 들고 가자 민석이 뭐가 위에 뭐 트럭에 있는 거? 어. 야 그냥 트럭 떨궈라 얼른 떨궈버려라 안 떨궂진다 <웃음> 트럭, 트럭 띄웠다 자, 됐다, 됐다. 손으로 들고 가자 이건 아, 하나 니가 되신 내가 두개 줄까? 아, 내가, 내가, 내가 두개 줄까? 됐다 두복두복두복뚜복아복 앗뚱 아니다, 점프하면 안 되겠다 점프하면 석탄 묶었자면 주둔 넣고 이리 오기나 해, 임마 <웃음> 덕구 어디감? 음, 네, 저기 대표되였다 우린 석탄 20개 배달한다 아도 하나 나.. 내..내려봐 아 이거 아, 아, 저 안에 넣고내일로 올리자. 내일로 오케이 아, 왼손, 아, 왼손 고장 났어. 야, 여기 불 막대 있다, 저구 어어, 어, 그, 거기 불 막대 있음. 햇불. 운전해서 저기다 주차해볼게. 어 하고 있음. 다, 그, 다음 말자서 주차. 20, 20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10개. 10개? 왜? 10개라 돼 있더라. 아 10개? 아. 어. 나 그럼 이산 이, 타고 있어야겠다. 아 차가 리스폰이안 돼서 운전을 아, 못하네. 위에 차, 응, 응. 위에 차 하나 더 있다. 응응. 왜차 하나 더있어 뭐, 내가 운소리데유야 불고기 왔다 먹고 뭐 그랬어? 야갈 야, 때는 저쪽으로 돌아왔다 불고기, 아, 고기다 넣어봐봐 떨어져도 귀찮다 불고기 왔다 불고기 배고프다 어, 편하니까 그래. 거야. 해가지고, 아, 편해가지고. 그냥 <놀라> 내가 봤을 때, 으거야그가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래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가 내가 거 이로 갈게. 아, 핸드 좀돌러줘이이안고리 굳이 나 돼. 반대로 반대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멈춰. 리 와. 그 손을 띄워. 으 조금만 더. 아, 내, 내, 내가 왜떨가 니가, 니가 잡아. 됐냐? 아니. 됐내야 아, 앞으로 앞 조금만 고고 아직 아직 안 됐네. 그냥 대, 대충 끼워라 대충 그 안에만 하면 된다 아르바 선생님, 어차피 위에서 고중량 들기 도전 과정 그말아면 됐음 됐냐 안되냐딱 맞다 딱다딱 내려가자 우데 그러면 내려가자 여기서 석탄 올려야 된다. 아, 탄을 올리고 아, 아, 있다. 안에 한한한저 아니 불만대기긴 저거 니 해라. 토치 헵볼. 난 잔뜩 담아 일단. 그냥 열열개 넘게 담아. 20개 담아. 니요 뭐하고 있냐. 아, 나 여기 있다. 석탄이나 온겨 어, 아, 아, 아 야, 잠깐 왜, 왜 둘러갔냐. 덕후, 니가 핸들로래 어... 아, 나 그, 저, 저 반대쪽으로, <웃음> <가게. 해볼게. 웃음> 반대쪽으로 가도 재밌음. 저 반대쪽으로 가도 재밌음. 뒤쪽 후진해가지고. 야, 여기 있는 뭐다 들고 아. 가 그냥. <웃음> 다 <웃음> 넣어, 여기 <여긴> 있는 <웃음> 다안 들어가질 거 없습니다. 그럼 대, 대충 몇 개만 넣어 내가 운동 중독자를 얼마나 깼냐이고들어 들어갔는데 야 이쯤되면 10개는 넘겠지? 이쯤되면 한 3개 됐지 않을까? 계속 채워라 주요 덕고래. 섬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웃음> 몇 개는 없는 것 같은데. 한참밖에 될 건데, 저거. <웃음> 덕후, 그러면 당근이 버리고 갈래? <웃음> 아, 근데, 오른쪽 주요 섬이 어딘인지 모르겠다. 잠깐만. <웃음> 동영상 <웃음> 공연만 좀 보고 가자. <웃음> 아, 특츠 귀엽다 그게. 나나 버리고 와 해. 이 새끼들 후진, 후진 잘해야 됩니까 멈춰 멈춰, 네가 멈춰 멈춰, 멈췄다 멈춰. 멈췄멈췄멈췄멈췄멈췄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 한 적어도 한 명을 저 진칸에 타라 이러면 복잡해서 안된다 잠깐만 야, 나, 야, 나. 이거 영상만 좀 보고 아이씨 여기 오는 곳 덕구 덕구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죠 이쪽으로 가야죠 배달 목적지 그건아왔는데 그건 안돼차 <목적지 searching> 그건 그건 바... 방향을 바꿔야 할 거야 이거 앞으로 선진앞으로 3진 아 앞으로 3진 앞 앞으로 3진 앞 앞으로 3진 앞 앞으로 3진 앞 앞으로 3진 앞앞으저기저저네 저기, 저기네, 저기. 어. 잠깐만 정확하게 볼게 위치 잠깐만 위치 정확하게 볼게. 일단 운전하고 내려가고 있어. <목소리> 아니, 왜 멈추냐고 싶어. 어, 비상구 있는데 보면 석탄 연료또 있다. 려려려려한 명은 금카에탈라 쪽. 네, 내가 탈게, 내가 탈게. 네, 하나, 하나, 하나. 탔다 왜 이쪽으로 왔는데 뒤로 가는 거 아니었나? 아, 여기로 가야되 되나? 아, 이기로 가야됨? 어. 운전 뒤쪽이 편하게 나는데, 저뒤기로 가는데 아, 이기로 가자 그냥 어. 여기가 잘못하면, 텔르가빡세가지고 아, 진짜? 그럼 뒤로 가까 뒤로 뺄게 음, 뒤로 빼는 아, 게그 편함, 저 여기로 가야 넓어 가지고넓다고하나 커버가 별로 떨어가지고 여기는 저, 저, 로 가면 뒤로 가는 길이 어딘데? 눌러, 저 눌러, 뒤에, 광산 뒤에 있다. 오케이. 어, 운동 작했다 어, 깼다. 난안 깨졌다. 깼네. <웃음> 아, 나, 난, 나 이거 한판 했어가지고 깨진 거다. 나, 나로, 나로 깬거 같다. 야, 후진 불안하다. 어, 나 떨어졌다. <웃음> 야, 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바퀴, 바퀴, 바퀴, 바퀴, 바퀴. 음, 앞으로, 발진 앞으로. 왼 쪽으로 좀 플렉스. 이거 엑셀 밟은 거 맞나? 왜 이래 들린지? 오르막이라서. 오르막보 <웃음> 내리막도 별 스타일 <차이> 없다. <웃음> 아니다 이거 엄청 세게 밟으면 꽤 빠르다. 이 정도. 어, 운전 중독자 떴다. 야좀 세게 밟아. 얼굴 좀.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빡들, 빡들, 빡들, 빡들, 빡니 박아라. 잘륜한 저기가 여기, 여기. 좀. 밟아. 엑셀. 엑셀. 아? <웃음> 야, 야, 저거 타봐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나도, 나름대로, 언펀드음존도 해봤고, 어?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탈선할 뻔했다. 탈선하면 끝난다, 이거. 알바봐라얼 야,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안전빵. 아니, 바퀴봐야, 바퀴봐야 생각해서 보시나라고 뒤로 잠시만 빼요. 아, 야, 저, 내가 아. 한골을봐요 오른쪽에. 아, 왜? 네.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저는 불쌍하잖아. 아, 저거 없어. 이라 여기는 커버 타이가 심하다, 저거. 야, 야, 야, 야 오른쪽으로 빡 돌려야. <웃음> 오케이, 빡빡빡. 그렇지. 빡빡빡. 빡빡, 빡빡, 빡빡, 돌아가라. 오케이, 도로. 오케이, 오케이. 됐다. 빡 떨리고. 야야야 야, 꾸준면만되지 야. <웃음> 야, 야, 야. 아, 아, 야, 야, 지금. 야. 앞으로, 야. 앞으로. 아야, 비켜, 비켜. 뛰어 뛰어 뛰어 보낸다. 야야, 빡 쪼고 야, 야좀 <웃음> 보내야 된다. 이건. 아이, 다, 다 와가지고. <웃음> <좀> 다 와가지고. 이게 <웃음> 막. <웃음> 야, 핸, 핸들 핸들 핸들 핸들 핸들, 야, 핸들. 앞으로 빡 돌려. 야, 왼쪽으로 아 프로팩터 왼쪽으로 빡아 왼쪽으로 빡돌빡 돌릴까 이거 어 왼쪽으로 빡 돌려야 되나 아야잠깐만 똑구 <웃음> 머리끄댕이 잡았다 <웃음> <웃음> 내머리왜 잡든 왼쪽으로 돌려 아야 왼쪽으로 핸들 핸들 핸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잖아 이거는 아 뒤로 뒤로 좀 뺀다 오케이 오케이 <몬집> 핸들부터 돌리고부터 돌려 돌려. Okay, 이게 okay.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내 디복기. 아, 멈춘다. 떨어지나? 떨어진다. 왼쪽으로 왼쪽 핸들 핸들 좀 핸들 좀. 왼쪽으로 돌려 이거를. 그냥 안쪽으로 계속 돌려면 된다. 됐다. 가자. 너무 어렵다 무슨 그다. 빨아 이거 왼쪽 바이면 됨이 거는. 딱다이 와. 야그래도 저기 보다 저기좀 낫지 않나? 앞으로 세게, 가. 세게 밟아. 그리고 이게 제일 센 거야? 허탕 안눌렸네어 어, 흘린 거 같은데. 던져 흘리고. 던져 흘리고. 던져 흘리고. 던져 흘리고. 던져 흘바고끼져잖아어 던져 흘리고. 던져 흘 갈려나간다. 됐다. 어쩐지 안 가져라. 보니까 딱박에끼어 있네. 잘가고아나 쉬어야겠다. 어 깼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어 깼다. 가이 예스 예스 예스. 지넘어 앞으로 보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야, 빨리, 야. 뭐. 어, 뭐, 뭐. 뭐하면 됩니제어 이제, 이제. 어, 이제 배다선을 깼으니까 이제 이거 깨면 돼. 여기 다 했어. 됐다. 덮고 이 안에 들어가봐. 따요리. <웃음> 응. 다 했어. 나 진짜 죽여버다이 이, 이 안에 공달아 놨다 우리 공달으면 되거든. 어 아니. 닭고기는 삶아버려야 돼. 어이 씨. <웃음> 닭고기. 야못 나오게 아, 이거. <웃음> 아. 아. 안닫는다안닫는다 계획이 안 내가 밀어가지고 안닿지 뭐 아. 제발 나문나가는거어다 나, 나 나왔다 아, 다행이다 속탄력이 오게 속탄이 들어가는 뭐 편이면 뭔데? 없어지나? 덕구 튼이 덕구를... 다른데 있다는 거야? 아 허튼 아, 안 아프지. 내가 해봤는데. 아, 그런. 아, 가비. 허튼 이거 운전해서 우리 저기 가자. 어디? 원래 있던 자리로. 운전해 거? 예, 예, 미디 분교. 내 좋은 성적이다. 오. 이그 정도 포켓몬고 다갖방있다 진짜 있다, 진짜 <웃음> 진짜 두 번째 봄? 두번뭔 소리야 저러 저거. 여기 소리 아니? 그러니까 뭔데 같이 있어? 그거, B, F, K, 카톡방이 있는데 아니 카톡이란도저디코방이 있는데 아디코방인가 나도 둘이 같이 있는 줄 알았지 야 데, 여기 초대하면 되지 2 5번 들어가니까 그렇게 줄겠는데2 8 주원 혹시 모조원이하고민규하고 <웃음> 죽지도 하면 되겠네. 아니면.. 내일 아침에 물어. 하고 누구 하나 좋다네 여기서.. 어, 아. 야 누가 어떻게.. 수방하냐 <웃음> <초> <웃음> 어.. 화면 밖에 안 됨? 어. 어.. 저는 그거.. 아니면 그냥 아, 시기 통화 새로 시기 걸면 되잖아. 그런가.. <웃음> 받으면 되는 건 맞는데.. 야 이거 차가 왜안 움직이냐. 어, 그거 뒤에 보면 석탄이 있다.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이고 뒤에 석탄이네. 그럼 걸어가야 되나? 어. 아, 석탄이면 충면된다 아니, 난 너부터 치워야 될것 같다. 아니, 난, 난 그럼 서, 저, 저, 엔딩으로 와 당근. 아니, 난, 난 그럼 엔딩, 엔딩으로 갈게, 엔딩. 조용히 해, 당근. 엔딩보로 갈게, 빠이. 어, 밑에 뭐 있어? 이거? 없음. 아 근데 붙이고 뭐 있는데? 이제 엔딩 보면 된다 이거 아 붙이기나 비트, 엔딩이네 엔딩 뭐난 학벌 들고 와야지 학벌 내꺼 경희야 임마 조언이 뭐암? 당근의 말은 듣지 않는다 뭔데 음, 조언이 있는거 아니었어아 엘리슈 하고 싶다 뭐야 민경통화 끊었어 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디코랑 같이 연결돼 있나 본데.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카톡방으로 넘어가지? 응, 내가 네, 적어놨는데. 카톡방 기획, 기우, 기획이라고 적어놨는데. 바꾸어, 딨음 근데 조언이 왜 쏘? 뭐야, 쳐지? 저 햇불 뭐야? 와 햇불이 왜 하나밖에 없어? 그거, 니가 줘. 뭔데, 리디? 아유! 일단 어딨음? 아유! 갑시다. 어, 저기 있다. 이제 여기 계속 뭐 좀... 이거 해야 된다 엘리시움의 글라이더 같은 거 해야 된다 어? 나한 번에 깰것 같은데? 아닌가? 안돼 너는 당근아 아 어, 아깝다 너는 아까운 거에 없어 근데 조언이 왜 지금 상대에 있냐 12시인데 그러게 이 당근아 어... 너벚꽃먼 잡으러 갔나? 안돼 근데 12시에 굳이 아니야 어. 이 당근아 아냐? 알겠어 아 다음으로 넘어갔다 박당근 덕구 어딨음 <웃음> 덕구 어딨어? 살아있어? 덕구, 덕구 죽었나본데? 살아있는데 머리? 안 보이는데? 아, 또. 당근? 디코 하자고? 디코를 헷걸려서 껐다 아얘 지금 응. 어 어어 말도 어. 어, 말해라 주원이, 바깥에서 주원이, 데이터를 거품. 통과해야 돼가지고 뭐라고? 카톡이 좀 불편할걸 아니 왜 디코 아, 안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당근이 있거든 응. 아. 당근때문에 렉 걸려서 안된다 아 당근 <웃음> 그래 그렇게 된다고? 어 당근때문에 렉 걸려서 카톡으로 도, 이상한 거다. <웃음> <웃음> 아, 또 이상한거다 무든렉 걸리는 주먹은 당근이다 카톡 아, <웃음> 아 당근 이러면 주원이도 아. 이해하겠지 <웃음> 당근 그게 그렇게 <웃음> 되나? 파. 땅긴야 이거 발전기 풀러 돌렸다? 어? <웃음> 안돼 발전기 풀어 돌리면 가기 힘든데 왜, 펭수님. 아, 왜, 왜, 왜, 합작자님. 어디 갈까요? 몰라, 제까 어디 가냐면. 나 발정기 풀로 돌려봐봐. 이미 풀로 돌렸다. 아, 어, 나 어디 갈까다큰거아니 어? 땡큐. 적봐 어! 아, 발전기! 땡팥 모르는 애들이 카톡! 카톡! 고딩망이 뭐임? 까톡 아, 고등학교 애들이 있는 거 카톡! 아 아, 아. 아, <웃음> 아... 아 아이, 빼기 너무 어렵다 진짜. 야, 이거. 이거 발전기 어떻게 풀로 돌렸냐? 어? 그냥 횃불이 있길래 그거하고 석탄을 섞었지. 아, 진짜? 좀만 더 세게 돌려줄 수 있나? 이게 단데세개다 풀로 돌린건데 야 펭귄님? 우리 진짜 어디가죠? 펭귄이 누구야? 펭귄 누구야? 당근은 아는데 나 맞다 펭수야 우리 어디가니? 아 저까지 어, 어디 왔는데 아요 밑에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아 저기 있네 어디? 아시야. 너 카톡에서 누구? 말 안하니? 누구? 아 주원이? 어? 들어갔다! 카톡! 아, 그 뭐, 뭐? 깼다! 주원이 어, 말안 들린다. 오겠네? 어, 어? 아이 아이 주원이 네말 작게 들린다. 카톡! 안돼. 안돼. 이 당근아. 뭐이 당근아? 아냐 주원이 말안 들린다. 라면 당근. <웃음> 이건 이까지만 할까? 이제 막하게 그럼? 몰라 아니면 엘리시움인가? <웃음> 뭐나 컴퓨터에... <웃음> <웃음> 으악 와, 이건 담보이기 전에 너무 어렵더라 얘는 아 여, 여기 너무 세다아 근데 뺏지 않나 저번에 우리? 아 보여줄게 하나 저시기적당 인물 있잖아 저 60초 안에 통과해야 된다 이번엔 오편하다고 충전기를 꼽아 이 라면아. 아 근데 경제라 근데. 바뀌라고 왜 바뀌야 이 라면아. 그니까경제 개방한다. 여기 오브도 통화방에 있네. 왜 거길 나왜 거길 가고 있냐 임마. 이 당근아. 왜 여기, 여기 안아 또. 야 <웃음> 어디까지 할까? 난데 어, 아 아니면 아톡예잘안 네, 들려 어안아 되... 어. 이거 야 이거 배터리 나가서 그런가 지아 어, 그런 거 네. 아니 당근아 아아 아, 그냥 어디 어, 배터리 당근. 나가면 알아서 마이크도 끄는 거 같은데? 오 최참단전하니 마이크를 <웃음> 발가락으로 응, 끄는 <웃음> 건 <웃음> 아니지 너 카톡 아, 나, 나 너의 아 마지막까지 아 지켜봐줄게 아, 아, 좋은 타이밍. <웃음> 일단 여기까지만 <욕하지> 하자, <마자, 웃음> 이거는.